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냐? 그게 문제입니다.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짓 부모를 가졌습니다. 하나님과 하나된 부모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과 하나될 수 있는 부모의 자리를 우리에게 갖다주는 분이 메시아입니다. 이것이 첫째입니다. 둘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다시 낳아주는 겁니다. 결국은 우리의 몸에 사탄의 피가 있으니까 그 피를 빼내서 사탄의 아들딸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우리를 접붙여서 다시 낳아준다는 것입니다. 셋째는 뭐냐 하면 메시아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 마귀를 종 새끼로 만들어서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. 즉 우리 인간들 앞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굴복시켜서 종으로 만들 수 있는 사탄을 굴복시켜서 그를 처단할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.